Nope. 아니요. 사람 안 나냐요? 예. 장날도 안 오나요? 장 여기 없어요. 없애 버렸어요. 없애 버렸어요. 아일월 말일 날부터 여기 이제 오일장이 폐쇄됐거든요. 네. 이거 상설시장 매일장이었죠. 네. 네, 네, 네. 근데 상인들은 이제 뭐 영세하다 보니까 5일장을 하면은 선전도 되고 좀날 거라고 생각한 건데 결론은 이 시장이 5일장으로안전히 인식이 되어 버린 거죠. 안전 시민도 그렇고. 아 원래 오일장 아니고 그냥 있는 시장이에요? 그냥 항상 상설시장이라는 상설시장이죠. 아. 상설시장인데 그거까지없이오그니까 정말 손님 없어요. 선생님 음. 음. 네. 계세요? 저기 매트 까는 거는 혹시 있으세요? 요요요? 예. 이런 종류로 큰거 있어요. 아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이건 얼마예요? 이것은 3 5 0 0 0 원, 네. 이것은 5만 원. 아 이것은 160에 210이고, 네. 특대가 200에 230. 손님요? 네. 그 전에는 힘들었는데, 재난기금 나온 뒤로요, 네. 훨씬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넘게 됐어요. <웃음> 아, 그러시구나. 어렵죠. 어려운데, 네. 어, 재난기금이 풀리고 하니까, 네. 처음에는, 풀리고 나서는 좀 얼마 좀 됐어요 장사가 네. 지금은 좀 많이 없어요 아. 다 거의 다 썼나 봐요 이제 다시 응. 이제 시장을 어. 오시는 분이 많이 줄으셨네요 줄었어요 카드 끊는 음. 사람도 줄고 아, 어 현실도 20년.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한 2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20년 넘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동안 이렇게 힘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없죠 아. 그 이거 코로나가 제일 어렵고 네. 어, 그때 뭐네 그때 쌓인가거 어디? 네 멸을 수도 있었고 어, 그때하고 지금이 진짜 제일 힘든 시기예요뚝 어. 떨어졌어요 21년, 21년. 년이야 네. <웃음> 그럼 요즘처럼 힘드시는 네. 시기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면프때보다더 힘들죠 많이 줄었죠 거의 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사월달은 많이 들어왔는데 네 2월달 들어서면또 주춤하네요 거의 다,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